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트위치 오면 이 게임 트위치 5초 뒤에 나오면 이 게임 이 잡았죠? 하하 아, 하하 아, 아, 아. 시 안합니다 야, 얘 누구야? 아, 나네. 야, 미드 잘하는데? 안돼, 버스트할 생각하지 말고 너가 캐리할 생각을 해라. 잘하는 애들 거의 막 드무니까. 상대 뭘까? 어? 미드 도누가 누누가 드립을 칠수 있다면 하나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누누가 똥 누누 대박 이번판 선혈 갑니다 저형 특징인데 저거 어 나이스 우리팀 헤헤 <목 costs> <목> <목> 누누 개망했다 세계 개그맨인가? 유 리웅크크 어, <웃음> 아, 아, 아, 아 그만해 아아아아 그만해 레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해 아군이 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뿅용 <웃음> <웃음> 이게 왜 안맞아? 왜 일로와 에아 까비 나이스 진짜 이,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 나 멘탈이 좀 나갔었어 이제부터 제대로 눈없다 눈없다 눈없다 ㅈ됐다 <목소리> 어? 이득인데 이거? 이제부터 캐리 이제부터 캐리 캐리가 떴다 캐리가 떴다 진짜 캐리가 떴다 누누가 아마 제드한테 이제 안될거예요 그래 가지고 슬슬 돌아 댕기 거든요. 아니 저런 걸 당해 준단 말 이야. 오들 오들 샤 쿠가 헤헤 <웃음> 무조건 캐리 한다. 이거. 미드 안와 아니 이거 누누가 미드를 안 와줘 뭐야 방금 와우 호 잡지 네. 누누님 미드 호골 가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요음을 2코, 2코 올리면 됩니다. 네발바프니다 아... 아... 이 누누야 미드 좀 와봐 나킬 내고 싶다 공 굴리고 와봐 빨리 도못 잡을... 잡을 수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깔끔했고용 누누 먹으러 갑시다. 살짝 점화가 없으면 누누 잡기 조금 빡셀 수 있긴 한데. 던졌네요, 누누가. 벌레를 <목소리> 이필 베이스 여기서 요무 올리고 이제부터 저도 무지성 로밍 돌면 되겠죠? 요무의 장점을 이용해서 잡았다잡았다잡았다잡이다잡았다잡았다라았다았 조만죽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이거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응? <웃음> 아니, 씨발, 왜 그래? 내가 잘 컴파는 쏘렌이야. 아니야, 해봐. 어. 뭐 예전 할까? 길을 아아... 야눈누 질게임이라는데 이거 지면은 안 돼. 엉.. 어, 아 뭐야 얘 피... 피위치봐 가져와. 다음은 너야. 까비. 아, 어, 깔끔 깔끔 깔끔. 깔끔 깔끔. 좋았다 얘들아. 아마트라스 그래서 이제 완전 안죽으려면 탱템을 솔직히 올려도 되는데 막템 갈게 조금 애매하네 그럼 트위치 개빡치게 합시다 진짜 5대1 가능할? 자 들어간다잉 들어갔다 온다잉 안 죽습니다. 제드가죽질 않아요. 어우, 탈론. 탈론 템트리거든 이거? 진짜 똑같이 날목 가졌다난 질겜이라 괜찮론 아, 드디어 이기네 너무 즐겁다 즐거워 나도 때려줘 헤은 <웃음> 트위치가 아프네 나이스 와 드디어 이겼다